다크서클도 짙다 보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고 이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마이크림인데 컨실러 역할까지 해주는 파데프리템으로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제일 촉촉하고 제일 가볍게 발려가지고 뭉치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촉촉하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목 보고 클릭하신 분들은 저처럼 다크서클 진짜 심하신 분들이겠죠? 저도 다크서클이 진짜 진짜 심한 편이고 얼굴 톤도 까만데 다크서클도 엄청 짙다 보니까 정말 화장 안 하면 사람이 진짜 안색이 너무 안 져보이고 되게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도 이 다크서클 커버하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다크서클 커버하는 거는 단계랑 방법과 제품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쉽고 빠르게 고퀄이될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쓰는 다크서클 커버 제품이랑 어떻게 커버하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색조나 뭐 메이크업 제품들을 다 올리브영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또 그만큼 올리브영에 입점되는 제품들도 정말 많아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장품이 정말 다 상향평준화 돼가지고 울령에 입점됐다 하면 은 일단 제품력은 믿고 깔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브영 가셔가지고 컨실러 고르려고 하셔도 이 많은 것 중에 뭘 고르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 울령에 입점된 컨실러들을 거의 다 써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정말 입문용으로 초보자분들이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요 샤이샤이샤이의 바나나 컨실 아이크림인데요. 진짜 말 그대로 아이크림인데 컨실러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인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제품이 이미 화해에서 컨실러 1위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아이크림인데 어떻게 컨실러 부문 1위를 하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품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올영 랭킹 중에 같이 있는 제품들을 제가 직접 사가지고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얘가 제일 촉촉하고 제일 가볍게 발려가지고 1등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크서클 커버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이쪽에 커버를 했는데 오히려 막 들뜨면서 주름 끼임이 더 심해지고 되게 더 부각되는 느낌? 그것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이 많을건데 이게 약간 그런 컨실러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나온 그런 제형이거든요? 되게 촉촉하고 크리미해가지고 저처럼 다크서클 심하신 분들한테 이미 되게 유명한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은 눈과 피부에 맞춤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스킨케어랑 톤업을 이제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일반 컨실러들로 다크서클 커버를 했을 때 들뜸이나 주름 김 이런 게 없이 정말 촉촉하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초보자분들 뭐 건조함 싫고 그닝 싫고 다크서클 커버 진짜 힘들다 자연스럽게 진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 다크서클을 커버하는데도 제대로 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될게이 다크서클이 있는 이 눈밑 피부는 굉장히 얇고 주름이 많이 지고 엄청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너무 꾸덕한 타입의 컨실러나 너무 많은 양의 컨실러를 올려주게 되면 오히려 주름 끼임이 더 심해지고 다크서클이나 주름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다 하시고 이 위에 커버를 해주시는 것보다 스킨 이 케어 선크림 딱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얇고 자연스럽고 촉촉하게 다크서클 커버를 해주셔야 완벽한 다크서클 커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눈밑 컨실러를 선택을 하실 때는 무작정 커버력 좋은 거를 이렇게 때려 올리다가는 처음에는 어, 괜찮은데 할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크닝도 확 올라오고 오후쯤 되면 은이 눈밑이 빡빡하게 막 끼이면서 안 하는 입만 못한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형을 고르실 때는 정말 가볍고 촉촉한 그런 제품을 선택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이게 제형이 진짜 묽어가지고 계속 겹쳐서 바르면은 좀 밀리지 않을까? 할수 있는데 실제로 피부에 올려보면은 흡수가 되게 빨리 돼가지고 두세 번겹 바르면은 커버력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다크서클 정도에 따라서 몇 번씩 레이어링 해주시면은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 촉촉한 크림 제형이라서 따로 뭐 퍼프나 이런 거 사용할 필요 없이 손으로 쓱쓱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뭉치거나 이런 거 없이 진짜 빠르게 다크서클 커버가 이렇게 확 하고 되거든요. 또 이게 컨실러 기능이 있지만 근본은 아이크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일리로 다크서클 커버를 해주면서 안티에이징까지 할수 있어가지고 안티에이징 되게 좋아하는 저한테 더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이고 이게 되게 화사하게 톤업이 되다 보니까 눈가뿐만 아니라 이코 어두운 부위, 얼굴 피부 전체에 발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허약해 하얘지는 게 아니라 되게 되게 자연스럽게 밝아져가지고 정말 생얼 같은 파데프리 템으로도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다크서클 커버하는 꿀팁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이 아이크림이긴 하지만 화해 컨실러 부분에서 주간 1등까지 하고 올리브영에서 이제 베스트 랭킹에 있는 정말 제품력이 좋은 컨실러 기능까지 갖춘 아이크림이다 보니까 이제 눈가 주름이나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은 올리브영 가셔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